Three of, of freeze, flight, and fight are fairly universal behavior, defen defensive reaction in mammals and other. 포테브레트pecies. 네. 어, 세가 세 가지. 네. 움직이지 않기. 네. 이게 도망치기 그리고 네. 싸우기. 싸우기의 세 가지가 있다. 네. 어 상당히 보편적인 행동방어 반응, 반응은.